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저희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 2주년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죠 제가 영상을 다 봤습니다 어, 노력형 스케이터 분도 계시고 멋있는 스케이터도 계셨는데 가장 인상적이고 멋있는 스케이터를 뽑아서 티셔츠랑 후드티를 증정한다고 했어요 난이도 스케일 뭐 이런거 상관없고 그냥 가장 멋있는 모습이면 됐는데 그 멋은 주관적인 겁니다 너무 인상적인 사람이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하고 뽑았어요 제가 뽑은 스케이터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죠 킥플립이 제가 근래에 본 사람 중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김동현 스케이터분께 제가 후드티랑 저희가 또 판매하고 있는 원네스 휠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는 스케이터를 위한 브랜드입니다 원네스 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면서 멋있는 스케이터분 찾으면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또 본인이 스케이트보드 스폰서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주저없이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서울에서도 스케이트보드 강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